안녕하세요. 반영왕을 개발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테바스프의 오장삼입니다 디고의 대표 양호라고 합니다.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시작이었죠. 교육이라기보다는 실전이었습니다. 재건축의 과정이랄까요. 어,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전부 다 허물고 다시 세웠습니다. 처음에는. 창업교육 같은 걸 받는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. 결과는 뼈아픈 실패였습니다.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져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. 강아지와 함께 외출할 때 데려갈 곳이나 맡길 곳이 없다는 게 매우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강아지를 단시간 동안 내 근처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했고 그래서 실전 창업교육은 창업교육은 시작의 풀패키지라고 생각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실전 창업교육은 3단계 과정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 저는 마지막에 운 좋게 상금도 받았지만 제가 오히려 받은 상금 이상의 비용을 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만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. 1단계에서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. 2단계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PSST 단계별 분석을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요.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제들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3단계에서는 멘토링을 통해 사업 계획서 작성, IR 피치택 작성, 피칭 실전 교육을 받았고, 데모데이를 통해 피칭 실습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. 4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창업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. 실전 창업교육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경험의 폭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타트업의 제이커브 성장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본 교육과정을 들으셔서 성장뿐만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줄이시는 노하우를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